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은 게임 내 퀘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전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퀘스트별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으니 스토리를 보시는 분한텐 스포일러가 될수 있습니다 케이아 유적은... 이쯤이겠지? 음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알겠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곳이 발견하기 더 어려우니까 음, 철학적이야. 역시 케이아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해적이었어 생지가 있나 보네 아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 빨리빨리! 보물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Yeah. <laughs> 이건 어때? 이 순간은 영원하 막다른 길이네 보물아, 보물아, 꼭꼭 숨어라 같이 찾아보자 <웃음> 너흰 거기까지! 남은 건 내게 네 맡겨 어허라, 머리 좀 쓰는데? 근데 어쩌나, 너무... 안녕? 난 이자드라고 해. 보물 사냥단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해주지. 너희가 우릴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으으... 으흐... 이상한데? 우린 분명히 몰래 몰래 움직였는데, 보물의 비밀이 어떻게 유출된 거지? 흥! 절대 내놈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 썩은 보물 사냥단아! 우리가 순순히 당할 줄 알아? 우릴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아니야 나중에 무섭다고 질질 짜지 내가 명령만 내리면 밖에서 매복 중인 형제들이 니놈들을 쓸어버릴 테니까 그 녀석들은 나처럼 좋은 말로 하지 않아 <웃음> 기분 좋을 때 초쳐서 미안하네 네 형제들은 여기 없어 아마 몬드성의 감옥에서나 그들을 볼수 있... 아니면 같은 감방 동기가 되거나 어때? 좋지? 기사단? 오 개야야! <웃음> 저놈이 네 보물에 눈떡 들였어! 어서 잡아! 이런 젠장! 보물을 거의 손에 넣었는데! 어허, 보물? 미안한데, 사실 여기엔 보물 같은 건 없어.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을 텐데, 아쉽네. 이제 순순히 항복해. 어? 보물이 없다고? 아, 케이아가 방금 보, 보물이... 없다고 말한 거 맞지? <웃음> <웃음> 당했네 당했어 기사단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도적 따위가 기사님의 머리를 평가하다니 이봐, 지금 뭐하는 거야? 네놈들한테 순순히 잡힐 줄 알아? 이, 이, 이건 뭐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귀찮아 죽겠네 기사,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죽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어? 그것도 괜찮은 제안네 이봐. 알았어, 알았다고. 죄를 인정할 테니까. 어서 제발 좀 도와줘. 좋아. 거래 성립. 야근 좀 하지 뭐. 아. <놀라> <놀라> 기사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신사라니 창피해 죽겠네 네가한 약속 잊지마 아니면 아까보다 더 무서운 걸 보게 될 거야 이... 이봐 기사단은 원래 범인을 이렇게 막 다루는 거야? 장난이야 이제 몬드성으로 끌고 가네 케이아 대장님! 대장님! 이두 명도 같이 끌고 가나요? 뭐? 어? <웃음> 아니야 이두 명은 이번 사건 해결에 숨은 공이 공시... 둘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지 않았으면... 보물 사냥단을 이렇게 쉽게 잡지 못했을 거야. 구라쟁이 <웃음> 사기꾼 말미잘의 파리 기사단의 수치 쓰레기. <웃음> 아, 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보물이 가짜이긴 했지만 사실 너도 혼자 꿀꺽하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면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서 혼자서 여기로 왔겠어. 안 그래? <웃음> 맞아! 저 녀석이랑은 대화할 가치도 없어! <웃음> 잠시만 기다려봐. 둘이서 많이 도와줬으니까 감사의 선물은 줘야겠지. 이 검의 이름은 여명을 베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여명신검이야. 이 검의 이름처럼 빛과 승리를 상징하는... 괜찮다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 여명신검을 받아주지 않을래? 여명신검? 맞아. 사리의 밝은 페이몬님이랑 딱 어울리지? 어감사 음, 이 여명 신검을 준다면요 날 이해해 줄 거지? 그렇지? 너희처럼 착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들을 알게 돼서 진짜 영광 야 <웃음> 응. 이번 일은 진짜로 미안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속이진 않을게 아주 즐거운 날이야 안 그래? 난 이제 범인들을 신문하러 돌아가 오늘은 이만 나중에 기사단에 놀러와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